이번에 왕님께서는 아주 그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. 지난번에 그 모시고 내려갔을 때그 이동 주택을 만드는 회사를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여러 그 지금 진열돼 있는 그 견본주택들을 돌아보셨습니다. 에,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려가셔서 또이 여러 이 견본주택들을 보시고 이번에 결정을 하셨습니다. 에, 그 텍사스 천일궁을 결정하시면서 한국협회와 일본협회에도 그 천일궁을 중심하고 양옆에 에 하나씩 세울 수 있도록 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달라스 성전에서도 그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사위기대를 완성시켜서 출발을 하는 이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. 이내용 어.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번에 결정한 이 이동식 주택이 되겠습니다. 이 안을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. 여기에는 그러나 왕님께서 좀 적게 보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부는 적더라도 밖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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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앞에서 요렇게 돌아오는 요 도로를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또요 앞에 물이 보이는 곳, 이 다, 곳에 이곳 다리 밑으로 배가 이제 그 호수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는 문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앞에 여기에 지금 천일궁을 세워서 한국 협회와 일본 협회 그리고 달라스 성전이 주택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장소입니다.